이게 지금 제가 입던 양복 바지인데요. 옛날 옷이라, 젊은 사람들 옷이다. 주름이 들어갔어도, 이 고마대가 굉장히 짧아요, 이게. 이게 지금 고마대가 9반밖에 안 나오잖아요, 9반. 9, 4분의 1 정도, 9반. 9반 정도 되면요 여기까지 다 평화미세. 그래서 이걸 좀 올릴 거예요. 한이 정도는 1인치 4분의 1 정도 올릴 겁니다. 올려서 재단할 거예요. 기장도 보면 고마대가 작기 때문에 이 안기장에 맞춰서 이 안기장에 맞춰서 27반이죠? 안기장에 맞추고 맞춰서 총기장을 재단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은 제가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바지기장이 저거하고 똑같이 할 건데 바지기장이 38이고요. 이렇게 보면 은 38반이고 미리가 14분의 3 고마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거를 그리고 안기장이 27반 허리가 34 힙이 40리고 바지 부리가 7인치 허벅지가 26인치 정도 여기가 26인치 정도 무릎폭도 한 9인치 정도 그래서 대충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릴 때 바지 재단할 때는 총 기장을 먼저 그려야 되겠죠, 그대로 자를 내립니다, 이렇게. 지금 자가 지금 굽었는데요. 곡자가 지금 굽었잖아요. 자가. 약간 굽었는데, 그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총 기장이, 총 기장이, 바지 기장이 38바지예요. 그럼, 오비 들어갈 양을 이인치 4분의 1을 빼야 되겠죠, 오비 들어갈 양을. 오비가, 이게 지금 다릴 거니까요, 오비가. 이거, 허리 벨트. 그래서 여기서 기장을, 총 기장을 재는 겁니다, 이렇게. 30인치, 38반. 38반이면 여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안기장을 재야 되겠죠 안기장이 27반여기네27반27반 이제 무릎선을 져 때는요 여기에서 반이면은 28이면은 14여기서한 2인치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이게 무릎선이에요 이렇게 이제 무릎선이 되는거죠 머릿수선이 되면은 이제 힙선은 여기에서 고마대선에서 보면은 지금 14분의 3 인데 여기서 여기에서 안기장에서 2인치나 2인치 반이나 3인치 정도 올라가주면 됩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힙을 재는 거예요 힙을. 힙이 지금 보니까 40인치에요 4 0인치면 여기 잖아요 40인치인데 힙이 여기서 곡선을 들어갈 것을 생각해서 4 0 이게 지금 제 바지가 기본적으로 재단을 할 때는 여기에서 1cm를 여기에서 재가지고 40에서 1cm를 더 줍니다 근데 이제 대충 대충 잘 하기 위해서 제 바지에 그 기장을, 폭을 재가지고, 그 폭에다 맞추는 겁니다, 지금. 40을.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40이죠? 여기서 40인데, 여기에서 나갈 때게, 6인치 4분일 정도 나가면 됩니다, 남자 바지는. 여자 바지는 1인치만 나가면 되고요. 1인치만이.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중앙이 어딥니까? 12인데, 6인치죠? 6인치에그. 여기. 그럼 여기서도 지금 6인치를 재야 되겠죠? 지금 자가 지금 틀어져가지고, 여기를 6인치를 재하면 되겠네요. 6인치, 6인치 재. 이렇게 해서 중간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주름선이에요, 주름선. 쉽게 얘기하면은, 각자가 열을 받아가지고, 아이롱에대지어서 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브리를 줘야 되겠죠. 브리가, 바지 통이 7인치예요 7인치니까, 6인치 반으로 해주면 됩니다. 6인치 반. 6인치 사, 3인치 4분의 1 정도. 3인치 4분의 1. 그,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또 바인지를 키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뒤판할 때? 그러면은, 그러면은, 6인치 반에서 이걸 재면은 14인치가 나오죠? 조금 더 키워야 되겠네요 1 4인치반치 6인치 반이니까 14인치 그래서 바지를 지금 7인치니까 여기 3인치 4분의 10 나중에 8분의 5씩 나갈것을 생각해서요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힙선이잖아요 힙선 힙선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나가주면 나가셨죠 여기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가도 되는데 조금 휘어주기 위해서 허브지선을 휘어주기 위해서 1cm 정도 들어가가지고 그린 다음에 이걸로 각자를 넣고 이렇게 무릎선에다가 이건 아니죠. 예. 그래서 자하게 돼서, 여기는 약간 중머니좀 희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웃음> 지금 보면은 34니까, 사 4832, 34, 34잖아요. 여기가. 그럼 주름을 넣어줄 거예요. 주름을 1인치를 넣어줄겁니다 1인치 여기다가 주름을 제가 좀 배가 나와서요 1인치를 넣어주는거죠 1인치를 넣어주면 그러면 자를댈때 여기는 엉덩이 쪽이에 여기는 앞쪽이에 항상 상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웃음> 보통, <웃음> 이쪽을 이렇게 올려주는데요. 저는 골반이 없기 때문에 골반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로 하든지 아니면 여기를, 앞쪽에를, 4분의 1만 올려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골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입을 바지고 그래서, 그래서 주름량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1인치니까, 이렇게, 다이지시 이게, 이게 주름량입니다 주름량 주름이 들어간다그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뭐 주머니는 이런식으로 넣어서 6인치가 나와야 되겠죠 주머니가 보통 남자들은 주머니가 6인치입니다, 다. 손이 좀큰 사람은 더 많이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건 전한지 나갈 것이고. 이제 주머니 속을 떼야 되겠죠. 주머니 속은 보통 12인치? 여기서 12, 11반 정도? 이게 지금 주머니 속입니다, 지금 이녀은 이렇게 야되겠죠 그러면은 앞판은끝난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무릎선에 하고 보니까 허벅지가 26이었어요 무릎선이 한 9인치 정도 되네요 뒤판이 들어가면은 약간 좀크겠죠 무릎선 폭이 여기가 좀좀 좀 넘나요 9인치 반괜찮은것 같아요 작업폭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것도 괜찮고요 허벅지는 26인데 여기서 나가면 26 인데 여기서 나가면은 26 뒤파이 나가야 되니까요 여기다 또 뒤파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릴 때에 여기는 조금 이따 재단할 때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잘라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인치 반만 여유를 주겠습니다 1인치 반말아봐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말아봤잖아요 자극복이니까 이것이 신사복이 아니고 신사복 같으면 보통 2인치를 시접을 2인치를 줘야 되겠죠 버려진다는 고그지 이것을 제이쭉가이를하겠습니다 가이제 해갖고 한번 보고요 주머니 속에 이렇게 들어가고 아트 들어가고 보면은 허리가 30, 32, 33, 34 잖아요 34 인데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그죠? 여기서 이선이기입니다 예선이. 이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재야 되겠죠? 여기서 34 34 1인치만 준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네, 아니다는 거예요. 네, 주름장은 그대로 가고요. 네. 그래서 34 1인치 주름량 배가 좀 나와서요. 그게 그래, 커버가 되거든요. 배가 좀 나와서. 이거 너무 들어가면 툭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쭉 재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판을다 그렸습니다. 그럼 이제 뒷판을 그려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뒷판을 이렇게 같이 그립니다. 이렇게. 이거는 앞판에서 본 앞판에서 보다가 한 8분의 5정도 1cm정도 내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분의 5정도 이렇게 해서 쭉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7cm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6인치 8분의 6인치 반이죠 6인치 반에서 7인치가 딱 나오잖아요 74 그래서 대키 패턴 알 패턴이라 그래요 이런 말로 대키 패턴이라 그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판을 그릴때는 자연스러운 선을 내주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선을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제일 자연스러운 선이 지금 이선입니다. 이선 이을때자연스러우세 허리를 먼저 해야 되겠죠 허리가 34니까 48, 32, 33, 34 다트를 두 개를 줘야 되니까 4분의 3, 4분의 3이니까 1인치 반 다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올라가는 게 1인치 4분의 1 정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안 올리고 반인치만 올리겠습니다 반인치만 그래서 이렇게. 그래갖고 이선하고 이선하고 그래가지고 이선하고 이선하고 연결해 주면 됩니다. 3인치 4분의 1 정도. 이정도 나가주면 좋습니다 3인치 4치정도이 너무 밑이 땡기면은 옷이 또 땡겨요 그래도 너무 길면은 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3인치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극보니까 요즘들은 옷들을 타이트하게 입고 그래서 3인치만 할거예요 여기서 3인치 이렇게 해고 여기서 곡선을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거 한 번에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이 선이면 정확할 것 같아요. 이 선이면.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힙을 재면은, 힙이 40이잖아요. 여기에서 힙을 잴때 40. 여기 지금 40이네요. 조금 크게. 1센 한, 전체적으로 한 2cm 정도만 여유를 줘서. 그럼 여기가 지금 힙선입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들고. 지금 만 들어지는데. 이렇게 그려줬죠. 지금 이 선이니까요. 그 자를 들때 이게 이걸 이렇게 되라 그랬죠. 이렇게 이힙 돌아가는 선입니다. 이거 힙 돌아가는 선. 그럼 이제 티펀도 재단이 끝났고요. 다트하고 주머니 표시만 해주면 되겠죠. 다트는 두 개를 넣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중앙이잖아요 한 중앙 중앙에서 중앙중앙 중앙. 여기 여기 여기서 한 3인치만 한 소리가 잡으면되 <웃음> 없네. 주문이는요. 이 <웃음> 주문이는 여기서 3인치 반 정도 내려오면 됩니다. 이 주문이는 그래서 이닷트까지 포함해서 한 5인치 반만 나오면 되니까 6인치를 잡겠습니다 6인치에 양쪽 정중앙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 6인치 이게 지금 주머니입니다 뒷주머니 그주머니 입술주머니 이야 되겠죠 이쯤은다트 그럼 이제 허리가 맞나 봐야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허리는 음.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2인치 4인치 2인치 32, 33 약간 더 키워줘야 될것 같아요 허리를 약간 좀 키워주고 싶다 이제 그대로만 떠내면 되겠죠. 이제 잘라내면 됩니다. 이대로 놓고. 그런데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거죠 이게앞판이고 이게 나중에 이렇게 맞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죠. 울스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딱안 맞습니다. 맞네요. 그럼 이 주머니 속을 떠내야 되잖아요, 주머니 속을. 여기 또 주머니 속을 하나 패턴을 뜨겠습니다. 주머니 속을 뜨기 위해서요, 이렇게. 이 기장이 한 12인치 정도 되게끔, 이렇게 놨습니다. 두 장이에요, 두 장. 그래서 놓고, 똑같이 잘라놓으면 됩니다. 1시 정도 내려와서 주문이 끝나잖아요 1시 정도 내려와서 안들어가서 주머니 양감을 몸판으로 그냥 뜰거예요 주머니 속이 아니고 이게 잘라내보면 됩니다. 같이 똑같이 두 장을 한번 잘라내보면 밑에가 또한장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주머니가 주머니 이건 못 가더라고요. 주머니 못가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나중에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주머니가 나중에 바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박아서 넘기면은 넘겨서 지금 이 가지 금 바뀌었으니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머니가 똑같이 이렇게 지금 지퍼 길이는 지금 너무 길어도 그러니까 이게 반대하지 않네요 한 여기에서 이 정도에서 맞추면 되겠네요 지퍼는 지퍼는 이 정도에서 이 돌려주면 되지. 예? 끝만.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 이렇게. 여기서 끝만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끝만. 조금 어. 더 숙여줘도 되고요. 그러면 주머니 속다 됐고, 이제 뒷판뒷판 뒷판 주머니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뜰 때게, 이게 지금 주머니, 뒷주머니를 짤 거거든요. 양쪽으로 짤 거예요 주머니 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머니 속을 이렇게 해서 <웃음> 주머니 속에서 속보다는 여기다좀 붙여가지고 이렇게 여기 짤거니까 주머니를 이렇게 짤거니까 이렇게 붙여가지고 짜서 이렇게 넘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주머니 속이 보통 몇 인치는 나와야 되나 이렇게 보면은 한 6인치에서 6인치 반만 나온 겁니다 주머니 깊이가 6인치 나오죠? 6인치 4분의 1 정도. 그러면 이제 주머니가, 너무 깊어도, 주머니가 너무 깊어도 안 좋고요. 너무 얇아도 안 좋고. 한 6인치 반 정도 나오면 됩니 여기서. 주머니 속이. 여기에서, 주머니에서 6인치 반 정도. 이 정도가 나오면 주머니가, 깊이가 좋아요. 주머니 깊이. 주머니.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주머니 폭이고요 6인치 그래서 이대로 이제 재단만 하면 되겠죠 이제 재단을 하겠습니다